나 아니야 나 아니야 몸통, 내가, 몸통, 내가, 몸통. 내가 위에서 서있어 줄게 그럼 나, 내가 셋이 줄거든이 생에서라도 너한테 신뢰를 쌓아볼게 이거, 이거 지금 여기 말고 구석진데서 있잖아 이거 이쿠님이 썰었어요 이쿠 아니야 이쿠 아니야, 아니야. 나가 나였나? 이쿠였나? 응. 이쿠님 썰러갈게요아 <웃음> <아니>, 이거 <사>, 살려주세요 <웃음> 이쿠 아니야 이쿠 뭐야 <웃음> 이쿠 어, 나 거기에다 나, 나 미점 미점 야이 성실 미션자야 <웃음> 너 그러면 빨리 죽든다고 <웃음> 아니 아니 저 핸드폰이랑 미점 미리미리 아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일 구석에서 직검 한번 나나나나나 반영님 변신실사이예뭔 소리가 갑자기 아깝도 좀 이상한 소리 하세요 도도 등장! <놀람> 마통님 도도 등장! 음... 야아... 떨어거든요 어, 그랬어요? 네. 잘했어요 그 <웃음> 마통님도 썰어주실래요? <그럼> 네 마통님도 <웃음> 썰어주세요 저 한탕주이셨는데 이콘님 직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한탕인데 왜제 직업을 듣죠? 한탕은 제 직업 들을 권리 없습니다 <웃음> 한탕은 제 직업 들을 권리 없습니다 <웃음> 네, 저는 이콘님 직업 대충 알아요 제 직업 대충 <웃음> 아시는 분도 몇분 계실 거예요 힌트를 줬거든요? 제 이름은 다 <웃음> <웃음> 이래가지고 아니야, 그냥 뭐 얘기 한끼 제가 볼 때는 아까 을지님이 군기 걸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났던 사람이 지성님이랑 유빈님 이렇게 둘을 만났대요 중한명이 궁기가 아닐까? 저보안관 <웃음> 아니라니까요 <근데 웃음> 칼쌈한다고 하지 않세요. 근데 왜안 써? 지성에는 작은 방이면 칼못 쓰잖아. 아까도 찢어졌잖아. 그니까 근데 또칼 모르죠. 칼을 아까 싸움을 승낙한 거 보니까 오린 거 같아요. 아 그런데 일리가 있어. 자경단이면 경영사 어, okay, 칼이 없는데 승낙을 해? 좀보여줬다물 일리. 물 보여줘 저번에 추위 좀 하던데. 반복. 화장실 가세요 그럼면반같이가실분 <웃음> 화장실. 저요. 반복. <웃음> 미미님 직업 미용사거든요. 자꾸 삭쓱싹 하는데. 아 지성이 일로 와. 지성이랑 이찌 둘 일로 와. 저 지성이랑 사이 안 좋은데요? 아 근데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찌님 <웃음> 직업 뭔데요? 과학 실험자. 이쿠랑 지석은 서로 오늘부터 일일이거든요. 아 진짜요? 지성님 말씀만 네. 한번 해보시죠 누구 받겠어내방귀를 받아줘! <웃음> 유미, 유미도 일로 와, 너너 옥상으로 따라와. 네요. 옥상으로 따라와. <웃음> 옥상. <무서워>. 옥상으로 따라와. 무서 <웃음> 지금 뭐요? 아 무서워하면서 달려오잖아. 그럼 음, 저도 달아요. 자 달아요 <웃음> 하고 웃는데 <웃음> 단영이 도도야? <웃음> 야 꼴도도 단영. 그 칼든 무게를 지녀야 하는 사람. 그분이 썰죠. <웃음> 장의사. 장의사? <웃음> 나 이쿠. 장사의 이름을 걸고 단영을 썰러 간다. <웃음> 유미님 지금 안 하면 발콤. <웃음> 유미야! 건티눌러야 돼, 팔코는. <웃음> 나 장이사, 이쿠장이사 이름을 걸고 유비 썰러 간다. 잊쿠님 장이사 아니잖아. 잊쿠님 썰게요. 어, 이쿠님 제가 장이사인데. <웃음> 예? 잊쿠 <웃음> 쓰고. <웃음> 근데 내가 장이사. 어? <웃음> <장이사. 웃음> <장이사. 웃음> 나도 유협해 주자고. 장이사. <웃음> 장이사 이름을 걸고 이 법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의사의 이름을 걸고 가까이 오면 썰겠어! 님뭐 뭔데요? 장의사요. <웃음> 보여주겠어. 님 장의사 아니잖아. 장난이지. <웃음> 나개벌하고 나 <웃음> 나 아니 기다려요. 장난이지. 나 지금 와는 사람 많아. 나 지금 나 주고 세번 주고 이제 썰지마. 이거 님 네, 직업 뭐예요? 장의사요. 내가 장의사인데요. 네 어, 그럼 마통님 장의사 네, 하세요. 유미. 그럼 유미님이네. 아 아니에요. 유미야? 아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억울하지 않아. 도도새도도새 멈춰. 유미 도도새야 저 지금 시청자 70명이니까 스캠 한번 할게요 사람들 나가지 않게 그명한번 맞아? 7명을 70명으로 풀리네 <웃음> 어 뭐야? 유미 너 사랑에 빠지더니만 핑크색으로 바뀌었다? 연애하면 사람이 달라진다더니만 너너 너 지금 노래 부르고 난리났어 아주 그냥 행복하네 아까 전에 회색이었는데 너, 너 지금 행복하다고 핑크색에다가 아주 난리났다 너 진짜 이진이이진이이 지금 유미 지금 난리났어 지금 유미 지금 사랑에 왜요? 빠져가지고 지금 핑크색 됐어요 이쿠님! 이쿠님! 에? 네? 엘지가 자꾸 저 따라와요 어? 뭐죠? 저 따라와요 너파 그러면 우리 네명에서 보여줘? 한번 해봐? 해봐? 이쿠! <웃음> 이쿠 자기사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씨 친구 뭐야! 야이 자식아! 너같이 묵울어 어디가 찍은데? 왜 나밖에 안 남은 거야? 다 아, 어디서 녹색이 치고 있지 지금? 어, 나어 하이베이! 저거 지금 뒤에서 냉면 쉬고 있거든? 저 사람 어. 종어원이야. <웃음> 이진이 비둘기 소리 마이크로 새 나오거든? <웃음> 저 아니에요. 저... 나 이쿠 한국 국적의 거의 K 거 라고. <웃음> 저기, 미시, 저기 미션 저기 미션 닫는 자리야? 나 이쿠 한국 국적의 거의 라고 K 거. 나독수야될거 같아! 이거 비둘기 냄새 나. 아니 근데 비둘기 이게 보라색 없어서 괜찮을 듯? 비둘기 보라색 냄새가 시게 나. 보라색? 알았어. <웃음> <웃음> 족차! <웃음> 족차! 족고 <웃음> 있지 <웃음> <웃음> 비둘기 근데 우리 이거 거위가 이긴 거 같은데 우리 여기서 누질 게한 번씩 할까? 일로 일자로 쓸자 일자로 이게 눈치 게임 해가지고 숫자 외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알았지? 가로로 서 가로로 비둘기는데 뭐해? 눈치 게임 아니야, 이거 만빠집니다잖 빼고 이야 몰라 그냥 비 아니라 근 그러면은 아까 왜 이렇게 보여 있었던 거예요? 눈치 게임 안는요네 <웃음> <웃음> 믿지 않겠지만 진짜였다는 거 <웃음> 주도하는 사람은 일단 비둘기 있지 아니라고 <웃음> 네 이거 케거 밟동이야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케거였어 <웃음> 아니요 니코님 <웃음> 한국 거이라면 네 한국산 거이 케이거 <웃음> 미션 다 깨셨죠?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희 이제 다깬거 같으니까 달리기 시합이한번 하고 있죠 네. 하나 둘셋 하이벡님 하이벡님 하이벡님 하이벡님 아이고 가셨네 어? 어? 뭐야? 어 누구 죽었다 미션 다 하신 분? 누구죠? 저희 달리기 한 시합 한번 합시다 할까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일로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출발! 야 우리 나와